이제는 골프의 기억자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이스 잘 막았어 잘 막았어 라이거반대 오, 어핀 맞았어 진짜 핀 맞았어 요 제가 약간 이 레슨도 EBS 느낌 있잖아요 이 브이로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지금 루나엑스라는 골프장이고 지금 후반부터 이렇게 찍게 됐는데 전반에 좀 실수를 했어요 마이크랑 수신기랑 잘못 나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다시 찍게 됐는데 어 지금 전반전은 그냥 명랑골프 저도 쳤고요 지금 서 있는 곳은 제 후반 1번 홀인데 어 앞에 해저도도 있어서 드라이버 치기는 조금 애매해서 3번 아이언 티샷을 제가 할 겁니다 항상 티박스에 오면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안전한 곳을 찾아요 좀 안전한 곳으로 찾아서 지금은 약간 오른쪽을 보고 오케이 이 정도면 무난하게 지금 약간 공이 왼쪽으로 갔는데도 오른쪽을 보고 치니까 공간이 왼쪽에 있어서 코스에 나와서는 어떤 스윙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날의 몸의 흐름 양쪽으로 움직일 때스윙의 박자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린을 볼 때는 물론 핀을 봐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린 가운데를 보고 초, 특히 초보 골퍼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자, 아까 제가 분명히 오른쪽을 많이 봤는데도 왼쪽으로 살짝 했는데 거의 지금 오비선상이랑 가깝게 왔죠 그래서 항상 안전한 곳을 보고 쳐야 되고 지금 한 150m 정도 오르막이 백핀이라서 8번 아이언으로 공략을 해볼게요 그린을 볼 때는 넓게 보고 그린 주변에만 가도 감사한 일이죠 어핀 맞았어 진짜 핀 맞았어요 대박 대박 와 방금 핀 맞았어 핀 근데 이게 핀 맞아서 들어가면 <웃음> 좋은데 이게 핀 맞고 더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역시 마음을 비워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린에 다 왔는데 공이 안 보이죠? 핀 맞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와핀 맞고 넘어가버렸네 잠차하겠습니다 더안 좋은 상황이네요 자 어쨌든 지금 있는 곳은 에이프론이라는 곳이에요 그린이랑 페어웨이 경계선인데 이곳에선 여러분들 마크를 할수 없습니다 지금 왼쪽 슬라이스 라이고요 살짝 오르막이기 때문에 오르막 라이 든 여러분들 라이를 적게 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공 하나 정도 보면 공 반개 정도만 보면 돼서 지금은 그래도 슬라이스가 좀 있어서 스트로크좀 강하게 해 볼게요 스트로크를 강하게 오! 라이가 반대 <웃음> 자, 1.5m 퍼터가 정말 긴장이 많이 되는 퍼터고, 거리가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손떨리죠. 그래도 자신있게 스트로크 해서 본대로. 바로 마무리했습니다. 첫 마무리 했습니다. 퍼터로 일단 바로 마무리. 그날에 라운딩 와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스코어에 집중하지 말고 티박스에 섰을 때는 내가 연습장에서 했던 그런 움직임을 최대한 잘 나올 수 있게 어, 믿고 흐름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포스에 나와서 스윙 생각하기보다 박자가 좀 일정하게 움직이고 저도 레슨 할때 그런 말 많이 해요 박자를 좀 일정하게 좀 하면 좋다 175m 앞핀이고 지금 앞에 벙커도 있거든요 앞핀이라서 조금 더 저는 과감하게 칠게요 과감하게 쳐서 원래 제가 7번을 170정도 보는데 175라도 조금 과감하게 쳐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페이드? 아 확실히 조금 짧았네요 그래도 어, 어프로치하기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보시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7번 아이언이 현역 프로님들 있죠 1부터 뛰는 프로님들도 7번 아이언으로 이핀 주변 10m 주변 안에 붙일 수 있는 확률이 25% 미만이래요 25% 보통 뭐 이러거든요? 9번 아이언 정도 잡으면 버디 찬스다 막 이렇게 애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9번 아이언도 보면 은 아마추어분들이 봤을 때 오늘 시킬 수 있는 확률 자체가 50% 미만이죠 50% 미만 그런 확률적인 걸 봤을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제가 7번을 쳤는데도 지금 저도 살짝 짧았는데 이 정도면 잘했다 이렇게 항상 마음을 좀 여유있게, 좀 넓게 보고, 미스샷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자꾸 본인한테 내일 자꾸 전달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가보시자 자, 좀 많이 짧았네요. 많이 짧아서. 근데 이월은 지금 여기 어프로치는 좀 띄워야 될것 같아. 페어웨이랑 그린까지 폭이 더 길어서 좀 띄워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살짝 덮어주면 좀 띄울 수가 있어요. 아, 조금 한 1.1m 정도 컸던 것 같아. 이 정도면 베스트, 베스트. 잘했어, 잘했어. 자, 또 파스 웨 이브하기 응. 참 애매한 거리에 갖다 놨네요. 그래도 긴장하지 말자. 하, 끝에서 했네. 보기. 버디를 또 하나 해야 되겠구만. 참 골프가. 제가 한 20년을 이제 좀 넘긴 것 같아요 한 23년 정도 된것 같은데 아 이제는 골프의 기억자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웃음> 제가 약간 이 레슨도 여러분들 약간 EBS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 브이로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좀 재미없어도 처음 하는 거니까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왔습니다 무난합니다 지금 오른쪽으로는 낭 떨어지가 있어도 페어웨이가 넓어서 그래도 왼쪽을 좀 보면서 저는 빈스윙은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여러분들 한 번쯤 이렇게 빈스윙을 해주시면 긴장이 좀 풀립니다 헤드를 먼저 딱 두고 발을 모아서 그 다음 넓히셔야 돼요 그래야 이 공간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고요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자신있게 아공 진짜 똑바로 갔습니다 아 시원해 이러면 저도 시원해요 Let's g 고 완전 방금 손맛이에요 하지만 저널에 공개했다는 거는 용납이 안됩니다 어 근데 좀 굉장히 긴 파워였네요 140m가 남았고 고번 아이언으로 140m 한 쳐보겠습니다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짝 체중을 왼쪽에 두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면 좀 다운블로우를 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왼쪽에 살짝 주고 타겟 쪽으로 살짝 오른쪽인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괜찮게 친것 같아요 자 여기는 조금 애매해요 굉장히 어려운 라인입니다 공을 좀 띄워서 쳐야 될것 같은데 낮게 스핀으로 한번 쳐 볼게요. 낮은 스핀으로. 낮은 스핀을 칠 때는 좀 완만하게 움직이는 게 좋아요. 클럽이 헤드가 아, 확실히 내리막을 많이 타네요. 스핀을 걸어도. 오케이. 파세이브를 또 어렵게 알아가 봅시다. 아, 후반은 조금 헤매고 있네요, 제가. 지금도 슬라이스 라이의 파퍼 나이스 파잘 막았어 잘 막았어 이 정도면 잘 막았어 아3번은 현재 어 오바 아까 전반에 믿지 않으시겠지만 투언도쳤습니다 어디 두개파 7개 자, 왼쪽이 위험하니까 약간 오른쪽 보고 드로우 잘 걸렸습니다 오케이 아 오늘 드라이버는 좀잘 맞는 것 같은데 세컨에서 좀 아쉽네 아쉬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70m 정도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 와 90m네요 채를 조금 잘못 가지고는 왔는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90m 좀 강하게 60도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온. 살짝 세워서 치니까 거리가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 자, 오르막에 훅라이고요 오르막 때는 여러분들 어, 스트로크좀 강하게 할 거기 때문에 라이를 좀덜 보고 칩니다 아 여름 바로 마무리 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아, 버디가 잘안 떨어지네 자, 버디가 지금 보기가 되게 생겼어 보기가 너무 짧다. 모델 먹을 때가 아니다. 어? 어디 들어갔어? 어디?